자 오늘은 이제 정말로 이때까지 배운 거 가지고 상담하는 거 한번 보자 이? 그동안에 정말로 시킨 대로 안 했다는 거다 지금 하라는 것은 안 하고 깨어어서안 하고 그렇게 답이 없는 거야 왜그 속에 답이 있었는데 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담을 하려면 배운 거 가지고만 하는 거야 이? 자 이제 상담을 하고자 하는데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뭐라고, 무슨, 어떤 사람이 상담하러 온다고 그랬어? 요 힘들고, 어렵고, 내려고 그렇지. 그거는 잘한다며. 네. 그까지만 하면 안 되지. <웃음> 자, 힘들고, 어렵고, 세번째, 고통스럽고, 네번째, 번째, 번째. 어, 판단과 결정을 못해갖고, 네. 다섯번째는 궁금해서 그렇잖아. 이런 사람이 상담하러 온다는 거다. 그지? 자, 그러면, 이 사람, 이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요약을, 정, 요약 정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상담을 하러 올 것인가? 쭉, 리스트를 하나 해보자. 응?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상담하러 오는 게 어떤 상담을? 만일에저 타로 캐슬을 한다고 치자. 응? 저기 오면 물으러 올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쭉 궁금한 걸 지금 묻자. 응?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풀어가는 거야. 제일 어릴 때는 누가 태어나기 전이 제일 어렸겠지. 그때는 어떤 상담하러 올까? 좋은 날 좋은 시에 태어났다. 나 좋은 날 좋은 시에 그런 가지 말고 강남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아이는 어떤 나이가 됐으면 참 좋겠다 미래 나는 자 이거는 아이의 미래다 이말그지 태어난 태아의 어 태아의 미래다 태아의 미래인데 태아의 미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태어날 것인가 궁금하 거라. 일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이 운명적으로 그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다. 무슨 얘이지이 태어난 아이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된대.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날 거면 나는, 누구 말 때는 나는, 응? 어? 아들이 몇명 있고 어떤 아들이 있고 운명적으로 나는 가지고 있다. 이게 진짜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잖아 그쵸? 그럼 그태아에는 어떤가 부모의 바람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나는 이런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를 태어나게 만들어 갖고 나는 이렇게 성공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치? 그러면 그이 태아상담 이거다 제일 올 때는 단계별 어떤 상담이 오는가 물어보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할머니가 그렇다 할머니가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손자를 어떻게 볼 것이고 손자가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요거 그게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다 손자가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말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년 100% 거짓말이다 이 말이야 그럼 거기 휘말리면 되겠나? 안 되겠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 상식하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을 풀어야 될지, 어떤 상담을 해갖고 리 상담을 해야 될지, 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 아무런 답이 없는 거야. 그죠 자, 두 번째는 태어나는 순간에, 자, 아기가 태어났다. 태어나면 뭐가 궁금하겠나, 할머니들은? 에이, 참아. 태어나면 이름이 없으니까 개똥이, 소똥이라도 불려야 될 거잖아. 그래서 이름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름, 못 때문에 짓는데? 잘 살아라고? 그럼 타고난 운명이 뭐 필요하나? 타고난 운명이 있는데 이름이 뭔데, 뭐 이렇게 잘 살아라고 한다면 그 말이 되겠나? 그러면 운명을 없애보든지, 이름을 갖고 다 하든지, 그러니까 이름이 순상 틀이다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사과를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이름이, 이유는못 때문에 할까? 이름은 없으면, 이름이라는 것은, 아,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름 짓는 거야. 부를 수 없는 방법 그거 갖고 이름 갖고 잘 먹고 자잖아. 지금부터 예를 뭐 들어볼까? 아 우리 대통령 이름만 한번 해보자. 이승만. 처음에는 대통령 될때 이름 얼마나 좋다고 생각했겠노? 그러니까 조기 가고나할게별볼일 없지? 전두알. 전두알 이름 처음에 이름 좋다고 난리고있지수 있잖아. 뭐, 노태우, 박근혜, 전부 다 그렇다. 그렇게 막판이가 처음부터 교도소 가고 나니까 이름 좋다는 사람 있더나? 있더나, 없더나? 풍수? 허, 대통령 되기도 풍수 돼갖고, 풍수를 잘해갖고, 묘의장을 잘해가지고 한다? 그럼 교도소 가고 나니까 묘의장 그거 참 잘했다. 그럼 뭐, 대통령 한번 해먹고 처음부터 교도소 가갖고, 평생을 후손들인데, 개떡 만들어 나 놓고, 그 풍수 잘한 거가? 그 옛날에 풍수 할 때, 묘의장 할 때, 대한민국 풍수들 돈, 오가지고 돈다 줬잖아. 그게 뭐 맞네. 그래서 상담을 하면 되겠나. 그, 렇게 이름이 뭘까? 금방 얘기했잖아. 아, 부를 이름이 없으니까 부를 이름을 지어야 되는 것밖에 없다. 그럼 개똥이를 해갖고못 살겠나? 소똥이를 해서 못 살겠나? 그, 갖고, 그것이 운명이 좌우된다고 하게 되면 운명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야. 운명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말아야 돼. 그 운명이 뜻하고 난 운명이 있는데. 타고난 운명이 있는데, 무슨 이름이 운명이 바뀐단 말이고. 어, 이름 갖고 잘먹고잘 산다? 지나 이름 잘못고잘먹고잘 사지. 그래, 잘 짓는 사람. 넌 만든 거 있으면 거짓말째, 장명이나 해주고 앉았네. 그몇 시간 받아물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름 지줄 때는 문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부를 이름이 없으니까 제일 좋은 이름은, 엄마, 아버지가 짓는 이름이 제일 좋은 이름이야. 엄마가, 엄마, 아버지가, 엄마는 자기가 태어나기까지 이 영혼의 교감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엄마의 느낌이 있어. 그거는 이름이 제일 좋은 이름이야. 엄마 뭐 어떤 방법으로 개똥이가 되든 소똥이가 되든. 그런데 개똥이 지나오면 다른 사람들 놀림감 지니까 어떻게 좀더 좋은 이름을 선택할 뿐이다. 이름은 절대로 운가, 뭐, 복가, 이런 것하고는 상하지지 마라. 그거, 그 이름 갖고 상하지 는 놈은 참더 도덕놈이다. 그뭐사이구이고 말, 말, 딴 데는 논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다.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손자가 되면, 얘야, 이렇게 부를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름 짓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딱 태어나게 되게 되면 할머니는, 뭐, 엄마는 어떻게, 저게, 그 중에 있으니까, 병원에 있으니까, 올 수가 없잖아. 그러면 할머니들은 얼마나 즐겁겠노? 자, 아들 할머니가 돼가지고 아들이 이쁘겠나 손자가 이쁘겠나 사랑은 항상 믿었죠 손자들이 말이야 그러면 손자의 정이 많이 가지 아들이 절대 정이 많이 가는 게 없어 그럼 손자가 더 이쁜 거야 그러면 할머니가 손자에 대해서 궁금한 게 뭘까 아이, 지그나 태어났는데, 뭐, 아들, 딸다정해시지 아들, 딸은 구별할 필요 없어.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떡해. 그런 거, 그, 그런 거 갖고 상담한다 하면, 우리 사고가 지금 부족한 거야. 할머니는 뭐, 뭐 갖고, 큰 인물이 되겠나, 안되겠 어른들은 많이 큰 인물이야, 이거. 야가 커서 무엇이 될고, 이게 돼. 어, 야가 커서. 어, 커서. 이게 커서가, 이거가. 커서. 무엇이 될꼬 어? 이거잖아 할머니는 이거야 하, 내가 할머니는 생각이 있을거야 할머니는 나는 이런 나이가 어? 음, 엄마하고 직접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 있으면 참 좋겠고 이렇게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만 있는거야 할머니들은 그래서 궁금한거야 그렇지? 그러면 나네 번째 묻는거는 네 번째 묻는거는 네 묻는 뭐랄까 야이 운명이 어떨까 이 궁금해 인자 인자 엄마가 살아 어떻게 이운명이라게 참고 약한 거니까 그제 그러니까 온갖 거 말했잖아. 야이 운명이 뭘꼬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운명은 뭘꼬 묻는데 운명은 운명이야 이렇게 답할래? 그렇게 답할 거지 그제아 <웃음> 그러니까 지금 상담이 잘안 되네. 는 운명이 뭐냐고 물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답할까 그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죽놈이 하는 소리지. 죽놈이하는 거야. 선임도 아닌 죽놈이 하는 거요 그거는. <웃음> 봤을 때, 우리가 내가 가르쳐 준다고 다 했잖아. 그러면 야는 어떻게 해? 야는 어떻게 잘 살겠노? 이렇게 묻는 거잖아. 그치? 그럼 잘 사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AI가, 운세가 어떻게 어릴 때 힘들건 제가 공부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전반적으로 운세가 필요한 거야 그래놓고 우리는 어떻게 할머니들 갖다 갔다 받게 되면 이하는 손자가 어? 또 손자 정손자다 정손자, 어? 정손자가 손자 태어나겠습니까 아들은 몇 개십니까 이렇게 됐냐 손자야 애들이 어떻게 손자가 어떻게 정해져 있겠노 그제 결혼 안 하는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손자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사주가 그건문이잘못된거예요 태어날 때뭐그래가지 뭐 아들이 몇명 뭐가 몇명 이건 완전히 헛소리야 그렇게 할래? 하지마라고 그만큼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답이 없잖아 저게 물으러 오는 답하고 나는 그 생각이 없다면 그게 취해가지고 그러면 상담 못하는 거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제. 자 이것이 딱 있으면 이제는 야는 타고난 운명과 운세까지는 정해져 있어 응? 그지? 너무 두하고다 가져와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태아가 있으면 이 사이에 우리가 뭐가 있나 제왕절개수술이 있어 그지? 이 사이에 이거는 이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왕식 이것을 쓰 우리는 태길이라고 한다 그죠? 이것이 이제 필요한거야 자 그럼 여섯 번째는 어떻게 이 아이가 운세까지 있으니까 이 아이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할머니하고 인연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궁금하잖아 응? 나는 이런 말 하잖아 자기가 어떻게 고정스러우면 나는 왜 엄마가 시비할 때 그지? 요새 딸들이 엄마하고 시비를 많이 한다대 그러면 딸하고 엄마가 할때 딸이 마음에 안들겨도 엄마 보고 어떻게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렇게 듣는데 이말이그지 그럼 어떤 인연일까? 뭐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태어났을까? 안뱉나못뱉나빗파으로 무조건... 단단하게 그러면 안되고 자, 이런 인연법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 빚받으러 왔다는 것은 일부분의한 부분이고. 그리 인연법을 이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운명적으로 태어난 사주라 할지라도 이 부모를, 어떤 부모를 이어져 왔는가에 따라서 이, 이 사람에 따라서 이 운명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다. 그처럼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똑같은 사주가 이 부모, 이 부모, 이 부모, 이 부모, 이 부모, 이 부모 있을 때 태어난 사람들이 전더 다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아무도 똑같은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렇게 사주 가지고 뭐 점친다는 거 이거는 100% 거짓말이야 100% 뭐 그게 뭐몇 프로 맞고 이게 아니고 100% 거짓말이다 그러면 어떤 부모를 왜 나를 낳으셨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는 왜 여기서 태어났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거야. 이것을 알려 줘야 돼.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이 아이가 나에게 무엇 때문에 이기서 태어났는지 그것도 알아야 돼. 자식도 부모를 알아야 되지만 부모도 자식을 알아야 돼. 그래야 이게 불화도 없고 줄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자식인데 바래던 것을 포기도 할수 있고 자식을 지원할 수도 있고 다시 사이에 어떻게 뭐 성격적으로 잘안 맞으면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겠지 인연법에는 그렇게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인연법에는 어떻게 인연법도 있고 궁합도 있고 등등 이런 이 가지가 많이 있어 이? 이런 것을 풀어야 돼. 뭐빛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 자식과 엄마 사이에서, 자식과 아빠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 그죠 여기에 작용하는 것을 풀이야. 이 가정을 우리가 풀은 다 그래 말이야. 그래서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대. 이거는 다 아, 그거는 나중에 지금 자꾸 물으면 안 되잖아. 이게 한개한개풀때 질문해라 하는 거잖아. 응? 한개한 개. 한 개. 이거 한개한 개서 풀어 가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풀어 가면서 내가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지금 이 태어나는 순간까지 돼,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엄면한 많은 다양한 질문들이 오겠는 거지. 그러면 일단 태어났다. 그러면 부모가 제일 바라는 이 아이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뭘까? 태어나서 이제 아양한 거지. 그래 이? <웃음> 아이고, 그런 거 말고, 에이 신, 그런 거는. 그 질문을 하러 간다고 생각할 때, 그런 거 갖고 질문하러 가겠나, 이? 요새 의학 시술, 어? 의학 장비도 이게 얼마나 좋은데, 애가 죽고 건강하고, 이거는 나중 문제고, 이거는 부추적인 문제야, 이? 그거는 상담에 속하지도 않는 질문들이라. 잉? 아, 이 에이, 무조건 진로는 올라가 지금 아주 공부를 잘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진로냐. 그렇게 지금 이제 이것이 체계가 안돼 있으니까 장단을 못한 거야, 그치? 그러면 재료를 갖고 어릴 때 엄마가 뭘 가르치대? 우리 현실하고 똑같이 하면 돼, 현실하고. 엄마가 이제 아장아장 데리면 어디갔다 어디갔다 무슨 교육을 시키겠노? 요즘 말 아, 간을 보는 거죠. 어디에 소나 그렇게 바로 그것이 이 재능이다, 재능. 애들 재능을 테스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재능이 바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간만 보는 거야. 누구말따나? 어느 것이 좋으냐? 그러면 이 재능을 알기 이전에 부모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응?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기대치, 이거 목표가 뭐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자기가 지금 능력을 테스트 안 해봤지만은 이것이 부모의 바람이라는 것이 여기 들어있는 거야. 아이와 상관이 없이 부모가 생각하는 이런 진로가 있는 거야. 부모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부모가 이렇게 한 것이 좋겠다. 그럼 이 상담이 좀더 다른 거야. 그럼 재능 테스트 할때 부모가 다 모르잖아. 그렇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태권도 학원에 보내봐 미술학원에도 보내봐 우리가 은추산 학원에도 보내봐 일반 그 영어학원에도 보내봐 그러면 학원에 가서 학원 선생인데 부모인데 이야기하는 말 어떤 말이겠나 처음부터 잘한다. 잘한다는 소리밖에 없다 이게 일대일에 재주가 다분이 많이 했다 그 말이 뭐엇 때문에 놀까 그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100% 거짓말이라는 거다 왜? 학원비 받아 물고 그렇게 우리는 교육 체제가 이게 완전히 엉터이 돼. 이 가서 보기는 현실을 이야기 해줘야 되는데 학원비 그거 뺏더러 물려갖고 무조건 잘한단다. 그래갖고 미술학원에 가게 되면 저것끼리 모여있는 대한에 벌려가지고 전부 다 100% 상다 주는 거야. 10만원 내면 10만원짜리 상 주고 100만원 내면 100만원 대상 주고 맨날 그 짓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막상 어떻게 국민학교 딱 들어가 봐. 국민학교에서는 그렇게안 하잖아. 요 학교 성적순이잖아. 가보면 완전 기술 초풍하잖아. 유치원 때는 1등 했는데 와, 국민학교 딱들어가자마 초등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꼴등 하겠노? 누가 거짓말 했겠노? 엄마가 거짓말 했겠노? 선생님이 거짓말 했겠노? 지가 거짓말 했겠노? 그렇게 이 거짓말 속에서 사는 거야, 지금.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휩쓸리면 절대로 안 돼. 엄마는 그렇겠지. 학원 선생인데 어 잘한다고 들으시니까 야야는 어? 미술대학교 가갖고 서양화를 전공해야 되겠다 이런 소리 하고 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능에는 아마 빵인데 응? 우리가 보기에는 꽝인데 이것을 해갖고 온다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 상은 어떻게 하겠나? 상담 어떻게 하겠나? 대충 견점사 그쪽으로 보내라 할 거가 가지 마라할 거.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딜레마에 빠진다면, 상담자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대놔놓고, 그 글자 몇개이해갖고그 점치는 것만 배워갖고, 지금 문제인 게, 현실을 직시해야 돼, 현실을. 그러면 이 아이가, 내가 보기에는 재능이 별로 재미없는데, 엄마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엄마가 착각한다 소리 하게 되면, 기분 좋아서 기분 좋겠나, 엄마가? 안 하겠지? 이때까지 공들인 게 그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말하는 방법을 봐야 돼. 응? 상담하는 방법을 봐야 돼, 그제. 그래도 그분 조금 싫다, 좋다 이런 점치는가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다잉. 자, 그다음에 이런 재능은 뭐 태권도 하고 미술하고 이런 게막 가잖아. 그런데 어느 것이 자기 재능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초등학교 다 가보게 되면 무슨 여러분들이 무슨 상담이 필요하겠나? 응, 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자. 학습 학습은 공부할 때 그렇고, 들어가기 전에는 큰두 분일이다. 자, 자기, 응? 재능으로 갈 것인지, 공부로 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다. 그렇지. 음, 하나는 이런 재능으로 갈 것인지, 하나는 공부로 갈 것인지,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이때부터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부모가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돼. 재능으로 가는, 어, 길을 선택하는 사람과, 1차적으로, 공부로 선택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야. 환경이 다른데. 부모도 지원하는 것도 다르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여기 조금 더 크게 되게 되면, 공부를 가 것인다, 재능으로 가 것인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되겠나? 엄마가 재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계속 재능을 시키 가보는 거야. 그치? 그럼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를 집중식으로 시켜야 되는데, 그럼 공부를 못 되면 어떻게, 무슨 공부시키까 영어 공부만 시킬까? 학원에 가서. 학원 가서 영어 공부시킬까? 엄마가 무엇을 시킬 것인지를 이제 또 알아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응? 이것이 바로 진로 상담이다. 재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부로 갈 것인지. 그러면 공부를 하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그치?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 내가 심리학을 가르이 준다 그렇게 저는 벌써 심리학은 처음 문제들. 이거 하게 되면 이게 딱 부닥치는 것이 심리학이야. 알겠지? 이제부터 이 아이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선생님이 보는 반응이 좀더 다르기 때문에.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학교 진도 가부터 해보자. 초등학교에서는 그냥 막 고만고만 하니까. 초등학교 다니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절대 평가를 안 한다는 거다. 상대적인 평가야. 그지 숙제 잘하면 전부 다 에이 타고 아니? 아니, 오면, 씨, 고 그런 거야. 전부 다 잘하는 거야. 이?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각 분야에서 잘한다는 거죠 전체 가 다가 잘하는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 게 아니잖아 전부 도 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 분야는 부모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다 하면 이 분야는 잘하는 거야 그러면 부모는 전부 다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극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어떻게 하늘를 찌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어떻게 학교 가는 걸 말하나 응? 그렇 학교 선생들이 완전 쭉 사발이 나는 거야. 부모가 너무 많이 알아가고 그런 거야. 그런데 올바른 것을 알고 오면 되는데 엉터리를 알고 오가지고 학교 선생을 공부하는 거야. 학교는 학교 초등학교 진독하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 딱 보면 폰하잖아. 이 아이는 뭘 잘하고 이 아이는 뭘 잘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유치원에 다니면서 엄마가 잘못된 사고 잘못된 거테레비 이런 데서 엉터리를 막 알고 오가지고 자기한테 잘 한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알미다딱 하게 되면 그때 엄마는 어떻게 일 받는 거야. 이또 가서 욕하게 하고 뒤에서 욕하고 엄마. 뭐. 아, 그런 부모 때문에 우리나라 망치게 교육이. 학교 가면 학교를 다 학교 선생님들이 맡겨. 집에 엄마 엄마가 책임지고 그래야지. 어, 아 집에도 엉터리로 아는 엄마들이 여가지고 학교 가갖고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잖아, 그거는. 초등학교 가면 이제 비교란 말이야, 비교. 이제 절대적인 비교잖아. 이 비교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인데 좀 못한다 하면 열받아 갖고 가고 갖 뒤에 가서 막엄두소리해 보고 막, 막 소문내고 뭐난리고슬치기이 부모 때문에 전부 다 망한 거야 이거 그럼 우린 똑 바로 상담이 돼야 되겠지 자 그런데 이제는 가려 보면 중학교 갔다고 하네 보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쓰야 되나 자 인문학이 발달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말딴 인문학을 발달된 과학을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과학을 전공시켜야 되면 과학적인 수리학이라든지 과학적인 것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이쪽 공부를 시켜야 돼 생각해봐라 아 수학이 뭐 수학적인 이수학 머리가 없는데 수학 시키려면 아예 공부하겠네 애초부터 공부 안 하는 거야 초등학교는 잘하는 것만 공부시키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잘하는 것만 시키는 아 일반적인 교육 이다 시키면 안돼 학교 선생님들도 야는 수학, 산수만 잘하면 산수문제만 실컷 내주고 야는 어떻게 국어수으면 국어만 실컷 내주고 그것이 올바른 경부야 초등학교에서는 이평준화 교육 이거 필요 없는 거야 필요하면 안돼자그러서 이런 머리들을 발달해야 돼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바로 두뇌과학에 있는 거야 이걸 풀려면 이건 어디에 있겠노? 이것이 바로 명상법에 있다 이 말이야. 응? 근데 그런 거다안 하려고 하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렇 뉴욕에 갖고 뭐 풀래. 자, 그러면 이제는 학습 지도를 하는 거야. 학습 지도 상담이다. 자, 학습 지도 상담이면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지 여기에 내가 능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필요하겠지. 그지 그럼 우리는 상담을 어떻게 해 주게 되는 자, 중학교 때보게 되면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 돼. 그지 중학교 시절 공부를 집키는데 여러분들 상담 어떻게 하겠요 이것이 바로 중학교 때 오는 시기가 학습 상담이라는 거다 그러면 야는 언제 공부를 할 것이고 학습 상담은 재능 상담하고 조금 다르겠지 재능 상담은 나나 놓고 자이 아이는 몇 살에서 몇 살까지는 공부를 잘할 것이고 이 사람은 공부가 안될 것이고 언제부터 공부를 시킬 것이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그 당시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엄마가 어떤 사람일까 야가 공부 안 한다고 올 게다 이 말이야. 그럼 나는 상담을 어떻게 할게. 야가 운이 나빠서 공부를 안 하는 거. 이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야. 운좋으질 때까지. 그러면 잘 되고. 운이 좋은데도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지? 운이 내가 학습할 학습할 운이 학습운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못 하는 것은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야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운이 나빠서 공부가 안 되는 거는 어떻게? 이거는 병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것도 그걸 원하는게 뭐니? 그러면 그때 오는 사람은 그걸 하는 거야. 그럼 중학교 때는 어떻게? 이 학습지도 상담이지 진로 상담이 아니다 이 말이야. 공부를 어떻게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고등학교 고등학교 딱 가보자. 이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본격적으로 이 진로 상담이겠지, 그지? 진로 상담과 우리는 전공, 대학, 이런 거겠지? 제일 중요한 진로 상담이 얘기 다 고등학교 딱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라고 하게 되면, 엄마가 질문을 하러 어떤 법이겠고, 응? 어떤 질문, 요새는 좀 어려워가지고, 응? 학생들도 아무 데나 학교 잘 가고 일하기 때문에 되는데, 유행이 다르다는 거다. 공부 못하는 엄마가 극정이 돼서 하는 거다. 이거는 4년제 대학에 보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럼 아예부터 공부 못한다고 생각해야 응?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겠노 어느 뭐 어? 스카이 대학에 뭐 법대 가까, 어대 가까 이렇게 하는 거야. 법대 가까, 어대 가까 할 사람은 어떻게 해? 이 아이가 벌써 1등 아니면 2등이라는 거다. 저 학교에서. 그것도 모르고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그지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어디로 갔고 부모도 잘 몰라. 그때부터는. 부모도 잘 모르고, 학생도 잘 모르고, 선생님도 잘 몰라. 선생님도 어떻게 알겠노? 그 많은 학생들을 그러면 거기에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 이 진로가 얼마나 복잡한, 복잡한 것인데. 아, 그, 나무에 목이 많으니까 나무캐로 가고, 금이 많으니까 금캐로 가고, 물이 많으니까 물속에 가고, 잠수하러 가고, 이래갖고 되겠나? 이게, 그러니까 이 사주가 정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준장기 뭘 했어요? 배 뱃다. 애기들이 전공을 제일 많이 하러 가는 그 전공이 뭐 했어요? 가업. 그렇게. 엄마, 아버지가 하고 있는 가업주자. 그게 50% 이상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어사 하면 어제 보내라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많은 뭐거 물어보면 다 하는 거야. 엄마가 뭐 하면 많은 뭐 거야. 엄마가 선생님만 더, 전부 다 선생님 만들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런데 나머지 부부들은 이제 재능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런 성적이라는 것이 이게 대두되는 거야. 이게 있어. 아, 누구말따는 목이 많으니까 목이 있는 대학 이름에 목이 있는 데 가서, 하, 이게 무슨 상담이고, 그게. 아, 씨. 그러니까, 점재밖에안 되고, 그러지. 그러면 되겠나? 자, 여기는, 자, 첫 번째는 가장 많은 비중은, 이, 가업길이야. 대부분 다 부모에 따라가서 부모가 사업을 하면, 자식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라 해가지고, 한이는 공무원이고, 너는 뭐, 어, 삼, 전자회사고, 요 딸이 소리 상담하면 안된다는 말이야. 공무원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 모든 과가 다 있어. 삼성전자에 가도 전자회사, 전자공학과 출신들은 요만큼밖에 없어. 전부 다 있어. 그러기 때 응? 대학교 문턱도 안간 사람들이 만들어진 그 논리 갖고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피해갖고 상담하니까 상담이 되겠나? 그런 점도 거짓말자리 대표잖아. 삼성전자에 무슨 과가 없겠노? 모든 과다 있대만. 누구만 철도공사에 없는가 있겠나? 아무것도 없다, 이말이야 그럼 공무원들이 까가 필요한 게 있겠나? 처음부다 했다, 이말이야 그런데 뭐 공무원 가라, 뭐 전자회사 전제, 가라, 이런 상담은 이, 필요치 않은 거야, 왜니무슨겠죠 뭐 그런 상담은 처음부터 엉터리래이말이야 자, 그러면 이 성적 상담 하는데, 이제 이 성적 상담도 가고, 그 분류로 이제 가는 거야.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적성이라는 것이 부딪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격, 성격, 이게 두뇌의 학습, 이 적성은 실질적으로 사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서 사주에서 상담하기 위해서 풀어난 것이고, 이거는 전부 다 심리학에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대학교에 갔다. 대학교 가면 여러분들이 상담을 어떤 상담이 하겠나? 이제는 대학생이 됐으니까 자기가 자기 상담을 하는 거야. 부모가 이제 이때부터는 부모는 걱정이 돼요 치지 못해갖고, 걱정이고, 또 다른 거 상담하러 오니까 또 걱정이고 그런는데이 아이들은 상담은 뭐갈까? 대학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막 그런 거 필요 없다. 처음부터 뭐랬노? 궁합이랬잖아, 궁합. 궁합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 8대 궁합이란 게 있지. 여기서 궁합이 좋아갖고 이혼 안 하고, 궁합이 나빠갖고 이혼하고, 이런 헛소리 하면 안된다 이게. 궁합이 좋아도 이혼하고, 궁합이 나빠도 이혼하는데, 이 궁합은, 우리가 궁합해야거이 뭐, 상생상극이 맞고, 이건 헛소리 하지 말아 그럼 궁합에는 어떤 궁합? 아이고, 말만 해봐. 불러봐. 또, 발언할 거, 그거 뭐, 궁합 종류풀로 봐야지, 그럼.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준구만. 뭐 합수법 뭐 궁합 종류. 부부 궁합, 뭐, 친구 궁합, 뭐, 동업, 이런 거요? 에이, 참말로. 궁합 종류 푸는 거 가르쳐 줬잖아. 네. 운세 궁합, 인연 궁합, 빚쟁이 궁합, 감성 궁합, 성격 궁합, 됐잖아. 네. 그래, 그이 진짜. 다 해줬잖아. 그냥 얻어주고 가셨다. 대신 그짓말, 하지 마들 너한테, 너한 봐봐라, 그기 상면 상체에 돼 있는 거. 주기 할 때, 주기 할때 운세궁 앞으로 고 숙명 할때 천지궁 앞으로 고어 유형궁 앞그뭐 인간이 그 인간 유형 풀 때, 인간 유형 풀때 유형궁 앞으로 고다풀때그뭐 번불 안 했던 소리야, 정말. 그냥 이렇게 딱 핑. 다 했다. 그거 다 했다. 아, 막, 걱정하지. 아, 걱정하지 다 했다, 마. 다있다 막, 나 찾아봐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노트에 없어요. 아니다, 막, 다 했다. 없, 없었나? 있지? 안경궁합, 부부궁합. 부부, 부부. 그리고 다그 안경궁합, 부부궁합, 안경궁합은 부부할 때, 부부. 친구일 때다할거 그 상세하게 해놨잖아. 그, 그래, 전해놓고 노트 보면 이제 다있다잉 아니다, 다있다 막, 나 찾아보면 다있다 응, 도심들을 위한 궁합도 다있고다 다 했다. 자, 그러면, 궁합하고 되면, 그 뒤에 일어나는 문제는 어떨까? 응? 그 뒤에,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 이제 남학생들은 어떻게, 취업이 문제일 거고, 그치? 하, 취업 되겠습니까? 응? 결혼은 언제 할수 있겠습니까? 자, 결혼은 뭐, 누가 언제 온다? 이것도 헛소리다. 그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언제만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야 지 만나면 만나는 것이고 박이도 싫으면 안 만나는 것이지 그거 지절로 오다가 내가 네 예인이요 하고 쫓아오는 사람이 어디 있노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정령절기가 어떻고 어떤 데 천상 배필이 오고 어느 시기에 인연을 만나서 어느 시기에 결혼을 하고 이건 다 풀었잖아 그런데 이게 종급적으로 체계가 안 되는 거야 그거가 복습을 디디해서 연습을 하는 거 인정을 하네 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조금 이제 결혼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해? 또 택일이 있지? 택일 해야 될까? 결혼 택일 네. 결혼 택일을 그냥 하나? 자 결혼이라는 조차 택일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택일은 무엇 때문에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갖고 태기를, 택일, 결혼 택일는 해야 되고,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면 사석이라는 거 들어봤나? 택일스라는거 들어봤나? 엄마, 아버지가 사석도 모르고 택일스도 모르고 이런 것도 모르니까 이 자식들은 어떻게 알겠노? 엄마는 가르칠 거는 안 가르치고 안 가르치면 하는 거다 이. 그거는 우리나라 예법상 아주 고귀한 거야. 자, 기 우리가, 우리가 사돈이라고 하면 아주, 어, 멀기도 가까운 사람 아이가. 가깝기도 하면서 먼 사람이야, 이? 사돈이라 그러면 우리는 사돈인데 예의도 지켜가면서 우리가 결혼식이라는 축하의 그 멋도 지 저희끼리 막 붙어갖고 막 놀아보는 거, 뭐, 그, 그런 결혼식 해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 이 그지? 부모의 입장은 다르겠지? 그러면 사성이 뭔지 알아? 사성도 몰라요? 태기세는 뭔가 알아요? 그러면 태길씨도 모르고, 사수도 모르고, 결혼 절차는 어떻게 된 건지, 그것도 모르고, 나중에 아들 딸시집 어째 보낼 거고. 응? 태길 날짜 받는 거야? 태길 날짜는 나중에 문제고, 우리 기본적으로 흐 자 우리가 사순도 사슨, 보내고 택일수도 보내고 함도 보내고 막다 하잖아 그럼 이 출차라도 아직 생각하는 건 하더라도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고 그 다음에 출차는 자식인데 가르쳐야 되잖아 가르쳐야만 이그 자식은 또자식의 자식인데 가르치겠지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뭐 사식이 뭔지 모르고 택일수도 뭔지 모르고 글자도 모르고 처음 봤다 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데 지금 <웃음> 맞지? 자, 15분. 이제는 이제 자기들 결혼하고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어떻게? 직장에서 다니는 문제, 가정에서 일어 하는 문제, 가족 간의 문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좀 복잡해.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고. 자, 아픈 것도 없고, 애군도 없고, 자기, 자기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애군도 이런 것도 필요 없어. 그런데 결혼을 막상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애군이든 풍액이든 이런 것들이 막 겹쳐서 오는 거야. 그럼 직장에 가서 직장 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직장에서 나가야 될 문제 투자를 해갖고 문제 집을 사야 되는 문제 돈을 빌려야 되는 문제 장사를 해야 되는 문제 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 막 여기는 엄청나게 복잡한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상상이 안될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살아가다가 이혼도 하고, 바람도 나고, 사업도 망하고, 우리는 풍액도 들고, 가다 보면 종교에 빠져갖고, 귀신도 들고, 뭐 조상도 생기고, 뭐 친척 간에 문제도 생기고, 뭐 등등 해갖고,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온갖 인생에 관련돼고 온갖 것들이 다 생기게 되는거야요 그리고 이때는 온제에서는데그 뒤에 이제 이건 챙끼놓고 너무 많으니까 챙끼놓고 마지막에 우리가 60살 2세 70살 2세 이때 질문을 하러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자 자기가 스스로 물으러 오면 어떻게 해? 나는 언제까지 살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남이 대신해서 젊은 사람이 대신해서 물을 오면 젊은 사람이 아니고 남이 물을 오게 되면 어떻게 답안 됐어요? 어떻게 질문한다고 했어요? 상담해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말라 그건 안해 자, 묻는 질문이 언제 죽을 것인가 죽어에 내가 유산을 받을 것이고 재산을 얻는 거야 그래서 상담해 주지 말라 한 거야 그문이 답이 똑같은 거야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다 자기가 스스로 먹게 되면 내 병이 어떤데 내가 얼마나 오래 살고 내가 어떻게 건강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다 그런데 남이 물으면 어떻게 저 영감죄 언제 죽을 것인가 저할망구 언제 죽을 것인가 요밖에 상담해 주지 말아야 알겠죠 그리고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예지하고 하는 거 그거는 좀 도란 사람들이 하는 거다 알겠지 절대 우리는 상담할 때 언제 죽고 죽는다 이런 소리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알겠지? 나중에 뭐 하다 보면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 그러면 위험하다고 해야지 언제 죽는다 만다 이런 소리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상담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때까지 배웠는데 어떻게? 해? 답이 없었다는 소리야 이거 내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상당하다는 소리야 그자. 맞나요? 그럼 다 적어놔. 순분대로 다 적어놨어요. 그럼 차근차근히한 개씩 푸는 거예요, 이제. 네? 그게 제일 중요하겠지? 맞나요? 그러면 이것을 갖고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풀 것이고,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풀 거냐, 메모 딱 해놔. 네? 사진 찍어놓고. 네? 그럼 지금 한 개씩, 풀을 할때한 개씩 이제 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다못 적으니까 이거 다 풀고 이것을 하나씩 풀고자. 그러 조금 쉬다가.